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되는 무상하니까 계속 지나가죠. 놔두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생각이건 감정이건 여러분, 놔두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안 지나가냐?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은 왜 그러냐?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요, 못 가게. 가지마! 하고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났죠? 자, 오늘 내 가족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몰라하고 계시면 몰라한다고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고요. 몰라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빠져서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 왜 감정이 변하느냐? 원래 감정은 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하고 빠져나왔다는 게그 감정을 나는 몰라하고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감정이 알아서 흩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흩터져 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안 준다고요. 몰라를안 하시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아. 알아. 오늘 가족이 나한테 모욕감을 준건난 지금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점점 화가 더 나죠. 자, 이거는 불을 불 꺼지지 않게 계속 절약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꺼질까 봐. 혹시라도 내가 오늘 가족한테 열받은 걸 잊어버릴까 봐 계속 곱씹어요. 곱씹을수록 화가 나요. 왜? 사람은 탐진치죠? 자, 대접받고 싶었는데 대접 못 받아서 화가 났죠. 그러면 어리석어지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탐진 다음에 치가 옵니다.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말도 안 되는 탐욕을 부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열받음을 느끼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열받은 일을 계속 곱씹는 중에 여러분 더 어리석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점점 화가 더 나요. 왜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점점 생각할수록 상대방은 이제 점점 미친 사람이 돼가요. 나는 점점 억울한 피해자가 돼가요. 아까는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는데 곱씹는 중에 내가 진짜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나고 상대방은 극강무도한 존재였다는 게 드러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근데 우리 내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 위주로 계속 탐진치 상태에서 곱씹다 보니까. 양심성찰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워서 곱씹으면서 자 일단 몰라로 도망간 다음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를 막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라는 거는 한 걸음 떨어져서 너는 너대로 그냥 움직여. 내가 신경 안 쓸게. 감정아, 너는 너대로 움직여. 풀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다만 너한테 관심을 안 두겠어. 이 소리예요. 뭐 깨워서 보고 있으면 자기 감정이 알아서 풀립니다. 풀리는 풀리는 중에 보, 그러면요. 명상을 5분간 하시면서 몰라 하고 5분만 계시면 화가 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화가 나요. 몰라, 화안 나야 돼. 나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화, 너는 계속 화내고 있어. 나는 너를 모르겠어. 그냥, 나 그냥 너는 너대로 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게. 나는 너한테 관심을 안 주고, 이왕이면 참나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두고 하고 싶어. 화, 너는 그냥 화내, 계속 알아서 내. 나는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계시면. 화가 알아서 화낼만큼 내다가 이제 변한다니까 그 마음이 탁 풀어질 때 여러분 깨어 계시죠? 마음이 풀어지죠? 그러면요 귀신같이 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별일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나면서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해 볼까 딱 생각이 나버려요. 그럼 빨리 뛰어가서 자 반야가 나왔어요. 선정에서 반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 인욕 오케이 이게 인욕입니다. 내가 하지 뭐. 체면 따지고 뭐할게 아니라,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실 기분도 풀렸거든요, 지금. 그게 가능해요. 기분 안 풀린데 여러분, 인욕하라그러면 최악입니다. 암 걸려요, 그러면. 기분이 풀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놔두면. 풀릴 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다 저급하게 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화나 죽겠어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화가. 모르겠어 하고 나는 참나에서 오는 기쁨을 더 느낄래 이왕이면 이 귀한 시간 화내고 있느니 나 참나에 대한 기쁨을 더 느낄래 화는 조금 있다 생각해 보겠어 하고 이렇게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 화가 이제 지가 지대로 막 이렇게 놀다가 좀 이제 풀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딱 깨워서 보면 이 감정의 이 기분이라면 화해도 하고 모도할수 있겠다는 상태가 딱 온다고요 그때 선정 깨어있어서 깨어서 버티셨죠. 실수 안 하고 버티셨죠. 반야, 지금쯤이면 은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해결하면 딱 서로 좋겠는데 인욕, 오케이. 오케이가 되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억지로 인욕이 아니에요. 기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네. 정진, 빨리 가서 해버리세요. 보시 쏠건 쏘시고, 지게, 또선 넘지 마시고 지킬 건딱 지켜버리시고 나면 육바람일이 탁 출동해가지고 문제 딱 해결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요. 다음에 기억도 안 나요. 뭔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서 그 대상을 자꾸 떠올리고 계시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를 자꾸 하고 계시라고. 몰라를 하고 있다 보면 감정이 지 공식대로 해서 풀려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움직이니까 움직였을 때 빨리 음, 여러분 육바람일을 써서 해결해버리시면 돼요. 아, 이때다 싶을 때가 와요. 이 기분이라면 내가 해볼만 하다 할때 빨리 가서. 또더 늦추면은 또 상대방, 상대방대로 화를 키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움직여줘야 이 상황이 변하겠다 할때 빨리 움직이셔서 한 수를 넣고 또 보시는 거죠. 꼭뭐내 뜻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수를 넣고 또 보시면 카르마라는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그한수 때문에 저쪽도 저쪽대로 또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라는 건 카르마 경영자라니까요. 내 마음이건 남의 마음이건 객관적으로 보면서 술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급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상대방 마음도 움직이는 걸 기다려야 되고, 대신에 한 수를 탁 던져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고수는. 우리한테도, 우리 마음에도 한 수를 던져놨어요. 뭐죠? 몰라 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이게 한 수예요, 묘수예요. 몰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묘수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화가 더날 수가 있어요.